이번에는 벨기에 파빌리온에 갈 건데 벨기에 1층에 와플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항상 너무 많아요. 벨기에 관가 보기 전에 일단 와플 집을 가서 와플을 먹고 벨기에 관을 가보도록 할게요. Hello, we're some waffles with chocolate cream. One waffle with chocolate? Yeah, yeah. And do you have ice americano? No, no, just hot. <웃음> 시리. 아니, 기프. no, 기프가 쟤가 기프를 기프를 기프를 프를기리프를 기프를 기프를 기프기프이 아, 이를을 기프를 기프를 기프를 기프를 기 다른 자리는 다꽉 차서 자리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와플 기계가 이게 수제식 와플인데 기계가 세 개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그래서 한 대만 세대 중에서 한 대만 기계 만들어 만들 수 있어서 한 대만 작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서 한 20분 기다려서 먹는 와플인데 와 점심 시간이라 자리가 없네요. 어디를 가야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다리차가 또선말리네요 고장나고 기다렸던거 용서할 수 있어요